나오지 않았으 어, 어제 처음 티저가 뜬것같아트렌링이랑 다음 주딱 다음 주에 다음 주인가? 다다음 다다 주야 8일. 아 26일은 뭔지 응. 알수 있어요? 28일 아니야? 28일이야 다음 주일이야야 1주일밖에 안남았요 아.. 정돈 아.. 엄청 좋겠네 아 맞네 야 얼마나 좋겠네 내가 샤워라고 생각을 했던데 어디까지 거주가 야 때는 2 0 0 0년 12월 26일 몇 년? 2000년 그때 너네 그거 기억 나그프로그 보아랑 VH 같이 특집 프로했던 거. 나 보아랑 어제어아 너네 그거 안 봐? 보아랑? 어 처음 내안했을때그때 당시에 보아가 대한민국의 패스었기 때문에 둘이 특집 프로그 근데 그때 나는 중상 겨울 방학을 보내고 있었거 나는 그때 보아도 되게 좋아하고, 미친 짓을 해서 좋아해가지고, 저거 이제 막 챙겨갔지, 기다리다가. 이제 실컵 보고 나서, 끝나나! 했는데, 거짓말이 <웃음> <갑자기 근데>, 왜! <웃음> 남자서 <남자스러위가> 여기 와가지고, 노래를 <웃음> 하는데. 동방신기야, 이거. 동방신기? <웃음> 봤는데 아 뭐야 무슨 두비티 스페어스 어, 그 마지막으로 쟤네가 해? 그런거 봤는데 <웃음> 근데 네, 떨린다고 했잖 <웃음> 뭐야 이러고 이제 돌아서서 터뜨리로 부르는 터뜨리로 그런거니? 이제 이미 그런거 봤는데 그때 부르 노래가 더 허그였어 허그랑 캐롤같은거 거. 둘리나일자 아, 아, 아, 뭐. 아, 맞아 그건 좋아하는거 아, 그, 그, 그게 첫 앨범에 음. 있거든, 음. 있거든. 어울리나요? Uh, um, 그러고 음. 나더니 이제 음. 음악 캠프, 2월에 음악캠프. 2월에 신인으로 나와가지고. 야, 음악캠프. <웃음> 야, 그래. 음악중심으로 바 계속 바뀌었잖아. 음악캠프, 가족캠프. 가족캠프, 가족캠프 할 가족 수도 있어. 아, 진짜? 어. 야, 그거 좋아. 뭐. 나 근데 그래, 너무 이상해서 그 잡지인 것 같아. 잡지서 신화, 엔딩에 인터뷰하는데 가족캠프 같은 프로그램을 <웃음> 이어. 나 말했잖아. <말했다고 웃음> 말이나봐, 이게 그음악 프로그램 누가 알아? 라고 가면 좋가족이트라고 음악수부가 가족이 들다가 음악 음악중심 막이러나 왔다 어 아, 그도혼스러워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죠. 나는 약간 내그 고등학교 뭐 20대 초반 그 20과 전부, 음방신기를 빼놓고는 내 인생을 말았어요그정도 나한테 <웃음> 야, 그래서... 이 그래서... 곡의 그래서... 그 애... 정규 집 8집에... 그게 그 뭐야? 게임그 제목. 그 제목 제목? 더 Chance of l 그게 아, 앨범의 아, 앨범명이고 앨범 어떤... 하나 수록곡의 어, 제타이틀 어, 그런 것 같아 지금 일단 추정받게 할잖 야, 야, 그거 그... 너의 복제목야 올리포류럼 올올리포류아무것 <웃음> 아, 그래 서 <그래서 웃음> 몰라 나는 상상도안해 그때 우리가 되게 음, 많이 있었어 그때도 좀잠못대요그래서 그때 너무 정신 없을 때라 사실 은 <웃음> 공을 그렇게 못 뜨렸어 그러니까 보통 한4 시간 걸리 사실은 그때 막 뭐가 물리고 물리고 물렸을 때라서 그냥 음. 2 시간 안 걸려서. 진짜 그니까 되게 흑끗하게 쓰는 건아니었 같아요. 그리고 그 그냥. 반대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같아요. 사극해서 무조건돼 이것도 아니고. 맞아. 맞아. 딱적정거이 있는 것 같아. 너무 강하게 그래. 투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최악. 그래서 나도 거의 입어줬을 때 데뷔할 때 이상으로 다들 약그랬니 바로 <웃음> 근데 말 당연하지 아르카트 다 하고 엄마한테 다 말하고 나는 진짜 상상했어 만약에 내가 한 18살, 19살 이때는 나는 너무 졸도했어 진짜 졸또했어 <웃음> <웃음> 만약에 이 쫀띠가 재결합을 해서 앨범을 내는데 내 가사가 싫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얘거라어 우리 엄마라든지 그렇지. 그럼 몰라 그냥 너무 너무, 너무 사랑했어 <웃음> 그 맞아 떠오 이미지가 바로 그 노래 되게 이 친구도 좀 있으면서 되게 막막막막막에올거니야불도 되지 나나 나나 나 너, 많이 보는데의 음 제일 밝은 거. 거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응. 응. 어, 응. 아, 한테 어, 아, 너무 미안 어, 가사 무 미안하다. 너 너무 다 너무 미다너다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음. 첫 데이트를 음. 가는 남자야. 야, 그래 벌써부터 트인지 음. 어. 얼마 안된 음. 여자친구랑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첫 데이트 가는. 이주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야, 드디어. 아, 뭔가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웃음> 어어지고 <멋있고, 웃음> 처음 샀어, <웃음> 이래. 어. 아, 나는 이 노래가 좀 <웃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나는 되게 일상적인 가사가 좀 아, 자신이 아, 없는 아, 편이구요. 되게 부드러운 가사. 응. 어쨌든 에 그래. 되게 생활 불감이 응. 많이 묻어 응. 있는 어, 게, 어, 게. 그것이 그래. 돼서 뭔가 너무 그래. 나 좋았어. 어. 컴플렉스를 크게 아, 빨리 음원으로 듣고 싶어. 맞아. 야, 야 나도 응. 너무 기다릴 수 없어. 몰라 그냥. 그냥... 이마색구바 약간. <웃음> 인생이 쓰기만 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 약간. 그그 약간. 그그래그래 약간. 다음 주그그냥내그 약간. 그 약간. 그 약간. 그그 약간. 그 약간. 그그그그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한참 부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만지해라도 성운 가사는 진짜 야, 전혀 부르는 아는 그래. 사람 노래를 하고 확실히 뭐, 가수도 노래하면 그래, 그, 그 색깔이 유인는 것도 네. 아니야 생기니까 그제 우리 호텔 할때 이런 노래를 먹어야아 노래. 그러니까 잘 맞은 거지 그때 파이링이 파이 잘 야, 때, 야, 그래, 그때 당황시기가 그래. 니까 기회가 너가 보내준 게 이니까 두 버전이 있더라. 아, 니까유노호가 쓴다. 두 버전이 쓴 거야. 아, 목적 야, 구너있 어, 뭐지? 어, 느는 어, <웃음> <진짜> 누가 구덕이 뭔데? 쟤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 둘다 진짜 <웃음> 그, <웃음> 그, 그, 그, 그 오빠랑, 오빠랑 왜두 분이 되게 아필요, 아필요, 아아어요아필아 아필요, 아필 야그너사인아 <웃음> 그리고 오늘 수빈이 생일 기념으로 <웃음> 그리고 허쉬의 조회수가 4 0회 넘었다고. 그래? <웃음> <거의 안> 바뀌... <웃음> 4천회가 넘었고 되게 친절한 분께서는 심지어 DM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아제범이가 펫사에서 허쉬를 불러줬다고 <웃음> 음. 친히 알려주시기도 하고 <웃음> 듣지 못했지만 영상으로나마 트위터에 올려 주신 분들 <웃음> 덕분에 <게> 웃는다문 <웃음> 열어 봐. <웃음> 어, 오게 <오기> 다연이야? <타인이야?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오게 소개 좀해 줘. <웃음> 행복아. 행복아. 행복아. 올라가. 오게 봐 봐. 뭐가 있는 거야? 아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행복아. 행복아. 야, 진짜 안 와? <웃음> 알아 알아. 되게 싫어해 오게 세 명이 나 아이 소개해 줘. 안녕하세요 어 행복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방사능 강아지 뽀기입니다외시코기한살한살이 네. 개월 한살이 개월 응1월생이야 음, 2017년 1월 8일생이가아 8일 <웃음> 맞아요 이일 정말 1월 8일생이야 내가 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월 8일 선생님들에서 그치 예전에도 들었었고 엘다얼이 정도 안 들었었어 나는 거기선 안들온 거지. 아한번 들어갔어 한번 누구? 정미 선생님한테 나도 나는 전지은 쌤한테 기초반에서 한번 들었었고 그냥 다른 두분 쌤은 이번에 라라라가 처음 아 진짜? 나는 프로반이라고 맞아 데뷔반이라고 데뷔반? 프로반 프로반 엘은 아 프로반이라고 하나? 어 라라라가 데뷔반이고 나 음. 프로반에서 정미 쌤한테 들었었고 음. 우리 이제 계약하기 전에 라라라에서가 두 번째. 그때 한선정 님도 처음. 맞아 나도 그 다음에 정미 쌤이고 아지은쌤 수업도 들어봤었다. 아 진짜? 어, 그럼 나세분다 봤어. 음 그렇지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야 그니까 되게 다음해가 엄청 음, 새로운 현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랄까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수업을 안 해본 거는 아닌데 음. 또 새로운 그 어쨌든 약간 타, 정식 대타 정식 그런 대타로 그런 강사로 음. 이제 하게 된건 처음이니까 우리가 음. 다 그러니까 <웃음> 좀멋졌기도 한데. 그런구나. 야 근데 그 사람들 마음도 너무 잘 알겠고 그치? 근데 나는 그 엘다에서 기초반에서 그 전지훈쌤한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수업을 하시면서 했던 말이 계속 기억이 남는 게 음. 어, 본인께서 뭐 다른 선생님들 다른 음. 선생님들보다 자기는 뭐 되게 모자란 게 있을지 몰라도 다른 그러니까 수강생 입장에서 그 1월 8일 팀 자체도 잼팩에서 음. 딱그 과정을 거쳐서 데뷔를 한 거의 음. 1호? 그니까 음. 1호가 아니고 그 그래서 그런 맞아. 면은 그냥 여러분이랑 같은 입장에서 <웃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간 거에 대한 거는 가장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라든지 음. 그런 거는 잘 해줄 수 있고.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음. 약간 그건 우리한테도 해당이 맞아.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최근에 막 DM도 오고, 막듣 문의도 좀 많, 많진 않지만, 어쨌든, 단계 음. 비디오를 보고서 <웃음> 여쭤본다고, <웃음> 그런 <웃음> 메시지도 좀 받아봤었고, 다를 꿈꿨던 기간이 다들 길었고, 음. 뭐, 여러 학원 전전했던 시간도 있었니까 그래도 기본으로 다 3개씩 프로, 다녀봤으니까. 그 네. 잘 파악을 해서 수업에 잘 적용을 하면 좋겠지. 성형사도 어, 그래. 좀... 잘. 그러니까. 아니 뭔가 라라라해도 누가 되지 아직 어, 우리를 그렇죠. 믿고 맡겨주셨는데.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맞아. 하고 책임감도 많이 느껴지고. 응. 민현재 작가님이자 대표님께서 <웃음> 믿고. 계약도 해주시고 손도 <웃음> 막혀주셨는데 <웃음> 그래 진짜 너 말대로 누가 되지, 되지 말아야 할텐데 그냥 우리만 잘하면 잘 돼, 돼. 우리가 수업 들어봤을 때는 워낙 잘하시는 그치? 분들이시고 그냥 세심하게, 세심하게. 그러니까 오면은 그니까 우리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두달 코스고 더 좋은 선생님들한테 응. 양질의 수업을, 응. 수업을 응. 그러니 그게 좋은 것 같아. 것 같아 나도 학원 다닐 때 응. 그냥 여러 사람의 의맞을는데 우리는 줄였으면. 그냥 어쨌든 세 명이니까 팀이라는 게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야. 어. 야 그래 이거는 되게 어. 축하할만한 리야꽤나 오래 기다렸던 음. 것 같고 음. 근데 그만큼 되게 꽉꽉 정규 앨범인데 다 노래도 음. 좋고 되게 오랜만에 음. 나오는 그 앨범인데 있구나. 곡들이 다 음.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4번 걸리는 <웃음> 보유는 야 그래 좋더라 음. <웃음> 요즘 되게 좋은 시계라고. <웃음> <웃음> 어, 나는 그냥 너무 계절이 너무 <웃음> 떨리는. 어,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들어본 지는 그때 듣기 전이었고, 음. 그랬었는데, 어제, 그저, 어제 길가면서 들어봤는데, 어제 날씨도, 나는 미세먼지가 <웃음> 어. 맞았다는 것도 모르고, <웃음> <웃음> 기분이 좋은 날이긴 했는데, 길가면서 듣는데 너무너무 상쾌하고, 음.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 가사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음, 그 느낌이 난 맞아, 되게 맞아. 좋은 거같아 가이드 항상. 가사로만 어. 듣다가 가이드 가사에 내가 부르는 거같아맞아마자 <웃음> <맞자>, 어거지로 <웃음> 어. <웃음> 맞아 맞아 되게 그 뭔가 내가 쓰면서 그렸던 거를 잘 캡쳐 음, 그래. <웃음> 너는 어디가 제일 좋아? 나거 아, 캡쳐하는 거야 아 나는 도입부랑 음. 브릿지 까 그러니까 브릿지를 약간 의도한 거거든. 아그 주문에 보면, 그러니까 달콤하게. 시작. 아아그 <웃음> 오, 좋아. 어, 그래서 그거 지금. 예, 좋은 옷을 고르고 새로 사둔 향수 뿌리고. 응. 그래, 나 좋아. 기분 좋게 출발. 나 얼마 후면 도착할 거야. 이런 게 되게 대화체 같고, 되게 다정한 어 남친. 그래, 뭐 상상하면서 썼어. 아 <웃음> 나한테 전화해서. 어, <웃음> 나를 되게 <웃음> 대로그 그러니까 <애국이>, 천천히 준비해. <웃음> 옛날에 동문식기가 아니라, 좀 지금, 그니까 지금, 이번에만 어. 보니까 뭘추고한 다른 어, 이미지. 어, 어른 남자. 네. 맞아. 그것조차도 구, 구, 카시오페하게. 우리 함지, 맞아. 그닥치, 어디죠? 어, 그니까, 뭐냐, 어디. 여기, 음, 여기보다. 뭐, 내가 뭐, 더 잘할게, 알밀럽 여기부터인데, 나는 이두 줄로 들게. 달콤하게. 아 시작은 뭐지? 평범하게 어. 음. 달콤하게 평범하게 음. 나까요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어? 어 그래 <웃음> 몰라. 몰라 몰라 그냥 되게 불현듯 생각이 났어 그러게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오빠들은 알았던 거 아니야? 혹시? 녹음하면서 어? 이 작사가 혹시 <웃음> 가수요배야 <가슴 배워줄지>? 출시마 <맞습니다. 웃음> 알았을 수도 있어 오 그니까 러 되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엄청 좋아했던 것 같으니까, 녹음하수로 가사지 네내을녹음했 이런 그런 생각 진짜 자주 해. 음. 매일 해, 우리 아들. 어, 되게 오랜만에 나온 음. 거기도 하고, 나한테는 엄청 진짜 뜻깊은 일이어서. 맞아. 야, 동방신기에도 너무 뜻깊겠지. 워낙 오랜만에. 음. 맞아. 3년 음. 학년 만년 음, 2년 만곡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좋긴 그래. 한데, 또 이런. 그 옛날에 어 정말 옛날도 완전 옛날이잖아 작사를 꿈꾸기도 전에 그치. 옛날에 그런 추억 그전니까 이런 어울거리가 생겼자니까 어. 그 너무 진짜 꿈 같은 일이야 진짜 맞아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도 맞아 그때 좋아하던 가수가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그니까 그게 맞아 아마 안 온단 말이야 <웃음>